괜찮은다가락질 응. 네. 응. 네. 엄마, 데 짠데? 짠데? 짠데? 짠데? 짠 우와. <웃음> 잘 먹고 있어. 이거 뭐야? <웃음> 아, 닦을게. 어? 어? 아까 엄마 깜빡하고 안 닦았나 봐. 닦을게. 가자. 근데 누가 했어? 응? 누가 어, 했어? 자, 했어? 자, 아니잖아! 사실은 이거 아까 시리가 점심에 먹은 건데 엄마가 안 닦았다 쌈구덩어 됐다 음. 너무 깔끔한 척한다 응응응응응 응, 응, 응, 응. 먼저 밥을 희생이 에여 먹어볼게 응 그래 네. 계략 없는데? 응 계란 없는데? 엄마 계란 계란 끓여줘 괜찮 왜? 엄마밥 먹고 있잖아 아 그래도 계란 더안 먹고 싶은 거야? 너 고기 안 먹어? 고기 안 먹어? 고기, 고기 밥이랑 먹었다고! 고기 있잖아! 이제 이거랑 또 이거랑 또 이거랑 먹을래 음, 고기가 삐지지 고기도 먹었다고 했잖아! 고기가 지금 삐져가지고 심통이 났다 밥도? 응 음, 밥도 삐졌지 고마워 그런다 나무 나도 그런데. 나무. 그런데 라푼젤 머리는 마녀가 올라가고 타. 아, 진짜? 응. 어 진짜? 어. 그럼 마녀가 라푼젤 머리를 타고 그러면 라푼젤 머리를 주잖아. 맞아. 응. 그래서 마녀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잖아. 맞아. 패리야, 패리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맛있어? 응,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제일 맛있어? 응. 많이 먹어? 응. 이게 버섯만 남은 맛이지. 응, 고기도 있는데 뭐. 응. 고기도 있어. 고기도 남았잖아. 버섯 어? 친구도 남고, 고기 친구도 남고. 이거는? 그 친구는 무슨 친구일까? 고고 친구. 어? 고고. 고고 친구? 응. 고고 친구라고? 그게 뭐야? 콘리빨고고 응? 고고가 아이리 빨리 빨거는먹빨들 빨리 어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 얼음이 들어있어? 응? 응. 진짜로? 응. 음. 맛있다 그치? 음, 맛있다! 맛있다! <웃음> <웃음> <웃음> 음. 여기 밑에 있어. 보이지? 한콩이, 한콩이. 땅콩아, 해봐. 땅콩아. 한콩이? 응. 랑콩이? 땅콩이? 땅콩이. 땅콩이. 땅콩아. 땅콩이라고? <웃음> <웃음> 땅콩. 땅콩. 어? 토끼야~~~~~ <웃음> <웃음> 허디야호랑아 그래봐 응? 호랑아양아허빨아 <웃음> 먹어. 응, 잘 시간 다 됐어. 아 허디아 허아 <웃음> 이모가 돌려줄게. 아, 땡기하지 마요. 네, 땡기돌려땡려기 어떻게 알았어? 몇 명이야? 어? 몇명 명이 있어? 어. 트림플린에 몇명 있어? 몇명 몇몇 명. 명 있어? 두 명. 마리. <웃음> <있어>? <웃음> <웃음> <웃음> 아니죠? 해리 모고 어디 갔어? <웃음> 지금 해리 모고. <목 웃음> 이모 잘 부르나 안 부르나 형해 줘. 알았지? 브라크 <웃음> 드릴게요. 이모, 안녕. 혜리 응. 그래, 가자. 혜리 응. 그래, 가자. 아빠, 엄마도 갈 거야. 아치, 혼자 있어. 안녕. 응.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응. 안녕. 이거 치워줘. 응. 이거 안 먹을래.